사과 먹고 있어요? 아 이빨 부러지는 거아니야 이거 먹다가? 이거 하나만 <웃음> 안 됩니다 그거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아 연기했어 이번에는 그랬어? 그런 거 어, 아! 아니야. 진짜 이불 됐어? 저한 아. 바퀴 <웃음> 돌고 오제 <목소리> <목소리> 야 아빠로 산책하자 이러 어? 아아 아, 아. 야 하나 둘셋피칭 엄마 보고 엄마 봐야지 어디 봤어? 하나 둘박 수세미 응. 아니야 이거? 백다 지효 잘했어 이거 막 익은 거 보니까 수세미, 이거 수세미? 같은데? 이거는 박인가? 엄마 박 아니야? 그가 지효야 아. 저기 야지가야 지효, 지효, 어, 지효, 어, 지효, 지효. 아니에요? 지효, <목소리> 아니야 무슨 땅에다가 심어 어? 여기 벌이 있다 벌 벌랄라다는데 코스모스 이걸... 피었네 야 이거 봐그렇지야 많이 따가나봐 여기서 따지 말라고 하는데 그지 여기 쪽에 동물이 있는 것 같고 음. 이쪽에는 레일 너희들이 뛰어노는게 있나봐 레일설매자? 어? 노루오 여기 봐 아닌가? 고라니인가 어? 염소 사슴 도 있네. 있네 저기 어. 어. 못봤나봐 줄기달라는거 아니야? 이런거? 어아 이거? 어 너무 두꺼우면 딱딱해서 잘 안먹나보네 우와 너무 잘먹는데? 그러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딱딱한 이런것도 줘볼까? 아니야 너는 넌... 이건 안되고 이런거? 몰라네 따뜻뜻뜻뜻 호로 먹는 줄 알았네 호로 어떻게 먹어 와드득 와드득 먹는다 그래? 두 마리를 한 번에 끌어들여 버릴까? 두 마리? 뭐야? 왜 그래? 너 부르는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자눈 음, 부르라 이거 먹으라 눈부르 음, 아이들. 애들이 자기 취향대로 먹나보다. 그지? 어. 이번엔 에 굳은 거? 아, 굳은 거 먹, 아, 먹, 먹겠니, 그거를 딱딱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영국을... 어허, 풀. 풀, 풀. 장난하지 말고. 자. 줄 거면 주고. 음, 아이들. 오 썰매장 있네. 트램폴링 부분도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예, 썰매 탈수 있나봐 여기서. <목소리> 어. 트램폴링을. 아 여기 레일에 올려놓고 타는 건가봐. 혼자서 수 있겠네. 기다려 는데 아, 사람, 사람 없을 때 내려가야지. 돌아와야지. 정말 이제 앞에 응. 사람 없어. 그럼 난 출발할까? 어. 이 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 둘셋 <목소리> 출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왜, 야, 왜? 왜 왜. 왜 왜. 내일 올라간 거 아닌가 봐. 이제. 자, 지금 내일에 올라갔어. 어. 자, 하나, 둘, 출발. 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 놓고 하나, 둘. 밀어 줘. 어?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앞 간다. 천천히 출발. 오. 이제 다 됐네. 지우야, 내려 걸어 올라오세요. 카트 먼저 타자. 그럼 자, 저기가 앉아있는 곳인가 봐요. 이 카트를 타는 거이 우리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아은데안 좋은데 안전은데안좋은안좋은안좋안 어땠어? 또 타고 싶어. 어 진짜? 또 타고 싶어요. 가자 바이 찾으러 가자. 똑같이. 우리 거 여기 있네. 그뚝 그릇 잡배? 응. 그릇 잡배. 그렇지. 우리 거. 봉지에 담는 건가봐 그거. 그리 옆에 그릇도 있네. 그릇 아니야 그거? 예뻐 이게. 어때 잘 나왔어 모양이? 예. 어 이쁘다. 이거 내 거. 이거 엄마 거. 먹을거야 지효야 이거 형아꺼 오지우꺼 이거 봐봐 직접 만든 파이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어 맛있습니까? 나먹어왜 맛이 없습니까? 장난 이거 맛있다 지효야 질수 같아 오 맛있다 자 이거 꼬꼬마꺼 꼬꼬마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나 어? 니네 먹을거야나 먹을래 엄마가 만든거? 아니, 아니 나 안먹어 나 이거 먹고싶어 아빠꺼? 응 그러면 아빠 사랑해 요한 번. 아빠 사랑해요. <웃음> 자, 자, 아빠 잘 만들었지. 음. 여기다 올려. 나난 실제로 아빠 되게 사랑하는데. 어, 우리 식구 수만큼 여기다 담으세요. 오늘 어. 체험 몇명 오셨어요? 네 명요. 이 네, 두개두 개씩 두개 하면 되겠네요. 둘. 둘. 세 개. 어. 아니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개 놓고. 내가 한 개는. 더. 응. 아, 둘. 참... 한 개는 그. 이쪽 으 오세요. 연습한는데 한번 보세요. 잡았는데. 어 잡고 꼽아 여기를 잡고 꼽으면 어떻게 될까? 음... 잼이 못 들어가 그치? 넘치는 거 아닌... 그렇지? 넘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잡고 꼽았어요 왼손으로 꼭 잡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살짝 부드럽게 한 번만 이렇게 하나오는거예요그 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다려서 하나 둘셋 하면 만져보세요 잼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하는거야 아주 간단하죠? 네잘 됐어 뭐. 좋아요? 하나 둘셋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를까? 그래. 거 기다려요. 하나 둘 셋. 네. 내가 잡 그렇지. 눌러. 잡아. 딱 잡고 한쪽 손으로 어, 그래. 잡고. 기다려. 어, 기다려. 하나 둘 셋. 음, 이제 뚜껑을 네. 누군 잡자. 이거 같은데. 잘했어. 자, 이제 뚜껑 뚜껑을 여기 닫고 어, 싶어. 쿵! 아니, 부드럽게, 부드러운 남자답게, 남자 어? 좋아. 아니면 쿵! 그렇지, 뭐죠? 됐어, 된다. 하나, 둘, 셋!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뭘 하지 마. 우리가 먹는 거 촬영하지 마. 이미 다찍었는데 어떡하지? 난 촬영 해주고 재버려. 올릴 건데. 촬영해 주세요. <웃음> 그러면은 이수현 얼굴에다가 자막을 덮어 줄게. 어때? 자막이 아, 뭐예요? 너 이상할 거라고. 뭔지 모르게. 아니 그럼 그래도 티날 거. 근데 너왜 자꾸 찍으라고 그랬다 말으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야? 아빠, 이건 치지 말라고. 아빠, 어? 자막이 뭐예요? 글씨 글씨. 요거 생각해 보니까 빨리 하고 나가야 되겠어. 왜? 얘네 배고플 것 같아. 그 음. 얘네 점심 안먹잖아는 그래? 먹었는데. 그럼 밥 먹으러 가면 되지. 응. 저기 가보자. 한... 여기에 맛집 있나? <웃음> <웃음> 맛집. <웃음> 맛집. <웃음> 맛집 찾아요. 와 너무 웃긴다. 너. 맛집 갈 거야? <웃음> 네.